근데 이게 펌프를 계속 하는데 앞에 막혀 있으니까 이 판막이 눌러지다가 찢어져요. 약해지거나 소리가 심하면은 이런 부분이 막혔거나 에어 스톤이 막혔거나 그런 거 체크해 보시고 구멍이 두 개라면은 하나만 쓰시게 된 Y자관을 통해서 합쳐서 써 주세요. 그러면은 애니몰로 TV 크크크크크크.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 식구 여러분. 청포수족관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손님분들 오셔가지고, 아, 이제 애니멀로 하차하셨나요? 어, 애니멀로 잘리셨어요?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건 아니고요. DK님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제 영상을 어떤 걸 올릴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제를 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사정이 좋지 못해서 영상이 좀 많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 타란 에어펌프입니다 에어펌프인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고 관리를 잘 못하세요 일단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런 에어펌프들은 계속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반영구적이라 보시면 되세요 대부분의 에어펌프들의 원리가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자석으로 회전축이 돌아가면서 펌핑을 계속해요 펌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고무거든요 고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고무가 경화되면서 이제 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도 심하게 진동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에어펌프는 영구적인 게 아니고 반영구적이라고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하실 때 이제 또 오래 쓰시면서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인 소소한 것들인데 그걸 좀 알려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구멍이 두 개라 치면은, 하나를 안 쓰면, 다른 하나를 막아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쪽만 쓰니까, 여러 개가 시끄럽다라고 하시는데, 요거를 뜯어서 보면, 안쪽에 어 공기를 밀어내는 부분이, 양쪽 두 개입니다. 하나를 막을 경우에는, 그 한쪽에 부하가 걸려요. 근데 이게 펌프를 계속 하는데, 앞에 막혀있으니까, 이 판막이, 눌러지다가, 찢어져요. 한쪽을 뺐는데, 어, 공기가 약해요. 혹은, 공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실 때꼭 공기가 구멍이 두 개라면은 하나만 쓰시게 되면 Y 자간을 통해서 합쳐서 써주세요. 그러면은 망가지는 일을 막으실 수 있고요. 이게 막히게 되면은 안에서 그 진동폭이 커지면서 소리도 심해지고 진동도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 조절 밸브를 달아가지고 중간에 에어 조절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은 100인데 나는 3 0에 에어가 필요해 그러기 때문에 70을 잠궈 버리시는 거죠. 그럼 똑같겠죠. 다 막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막아지는 것만큼의 방황이 생겨요 그러면은 에어펌프 막이 또 찢어지겠죠 에어펌프를 하나 구멍 하나짜리를 쓰시면서 두 개로 나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작은 수조 같은 경우는 출력이 높은 에어펌프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두 개로 나누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보통 에어펌프를 사용하시는 게 콩돌도 뭐 있겠지만 대부분 스펀지 여과기거든요 근데 이거 출력이 떨어지면 에어가 적게 들어가는 만큼 여과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과가 100이 됐던 게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 손님도 오셔가지고 고기가 자꾸 죽어요 물에서 냄새가 나요 혹은 물이 뿌옇게 돼서 여과가 잘안 돼요 에어펌프 힘이 너무 약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스펀지 여과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은 하나당 일부를 바로 물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를 아, 어중간한데 항상 애매한데 싶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두개세개막 나눠 쓰시는 분들 불이 잘 더러워진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에어펌프는 불화처럼 큰 용량이 아니고 보통 스펀지 하나에 물리게딱 적당한 약그 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를 꼭 하나다하나 물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두개 나눴을 경우에 Y자간을 나눴는데 오른쪽으로 한 거는 많이 나오고 왼쪽으로는 적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Y자간이 불량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이 계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로 하나의 똑같은 힘은 똑같이 나갔지만 하나는 호수가 좀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는 수심이 더 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말이냐면 힘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항이 걸리는 거죠 저항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걸리는 곳에는 공기가 진짜 뽀글뽀글 조금밖에 안 나오고 상대적으로 반, 반대쪽은 저항이 적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구멍을 두 개로 나누실 거면 Y자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에어 조절 밸브를 꼭 사용하셔가지고 많이 나가는 쪽을 좀 조아주세요 그러면은 사용하실 때 양도 조절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 호수 길이를 너무 길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항이 많이 걸리면 소리가 많이 나고 진동도 많이 생기고 수명도 단축된 데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래 쓰고 조용하게 힘을 강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호수도 좀 짧은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호수는 최대한 여과이나수술 가깝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짧게 해주시고요 호수가 그리고 길어지면 은 예상치 못하게 중간에 꺾여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시더라고요 다른 전선이랑 눌러져 가지고 꺾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 호수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은막 까맣게 변하고 누렇게 변하고 하거든요 그게 안에 때가 낀 건데 저항이 생겨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호수가 엄청 딱딱해지고 새카매지고 때가 났이 싶으면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것도 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괜찮은 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에어펌프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제품은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솜인데요 요게 뭐냐면 먼지가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펌프를 할때 솜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얘는 계속 바로 당기고 싶은데 공기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방이 반대로 찢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에어가 나가지 않, 않습니다 나가지 않다 보니까 못해도 두세 달에한 번씩은 바꿔주시면은 갑자기 세진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냥 화장솜을 에어펌프 사이즈에 맞게 보면 모델마다 좀다형태나 크기가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게 잘라가지고 교체해 주시면은 들어가가지고 보면 새카맣게 변해 있는 거 보시고 깜짝 놀라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다음 막히는 데가 이제 콩돌 보여드릴려는 데없네 콩돌이 보시면은 에이 홍두이 뭐가 막혀요? 이러는데 홍두 오래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쪽에 먼지 같은 게막 들어가다가 경화돼가지고 아예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얘가 더 저항이 걸리겠죠 그리고 요렇게 빼서 보면은 아래쪽에 어잘안 보이긴 하는데 보시면 아세요?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잘게 쪼개서 작은 공기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게 작은 구멍들이 짜르락 펼쳐져 있거든요 안쪽에 요 사이도 까맣게 먼지가 잘 차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게 가득 차버리면은 막혀가지고 에어가 안나오고 시작하는 거죠. 공기를 얇게 쪼개주는 부분. 쪼개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작은 대롱 안에서 다 뿜어져 올라오므로 해서 그 출수되는, 출퇴되는 그, 부분에서 소리가 적게 일단 발생하고 출수량이 늘어나요. 그,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또 기술이죠. 에어펌프를 쓰시다가 약해지거나 소리가 심하면은 이런 부분이 막혔거나 에어스톤이 막혔거나 그런 거 체크해 보시고. 아, 그리고 하나 또 있는데. 스펀지 거 쓰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스펀지 세척을 잘안 해주세요 스펀지 세척을 잘안 하시면 은 거기가 막혀버리면 공기가 안에서 도는 거예요 물을 빨아 당기지 못하니까 공기가 막 돌면서 공기가 퍽퍽 퍽 나간다고 그런 건못때요 펌프의 문제는 아니고 이건 이제 스펀지 세척 꼭 해주시면 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정전이 되거나 갑자기 멈추거나 이럴 때 호수를 타고 이렇게 물이 역류해가지고 에어펌프 쪽으로 통해서 물이 막 빠져나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펌프 사용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수조 높이나 수조보다 높은 곳에 놓으시고 그게 안되고 많이 멀게 하시거나 많이 아래쪽에 있다면 꼭 역류 방식 설치해 주셔가지고 안전사고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몰로 t v